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 시간 뒤 사망하였다면 사체 거만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인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5995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처리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이 있다. 인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나 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망인은 치킨과 소주 두 잔을 먹은 때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구토하였고 그 후에도 일단 소파에 앉아 잠을 들다가 다시 그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손발이 차갑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는 바 망인이 위 음식물을 먹은 것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이 망인의 시체를 거만한 의사 의푸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현장 소견 및 거만 소견상 손상 및 재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거만 소견상 전신의 병적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력상 두개강 내압상승 의심 소견이 보이는 바 사인은 불명임이라고 검한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인이 일반상해 사망담보의 지급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